웃긴거 보여줄까? 응 <웃음> 이거, 헬, 테리, 사진. 있잖아 응. 사진, 귀엽지? 아니, 안 귀여워? 오, 귀엽잖아. <웃음> 도망가. 엄마, 이거, 이서 여자 이렇이 머리 묶은 학생같아 거 이거, 이거, 거 이거, 이거, 이거, 봐봐 태리, 근데 왜 이래? 기다려, 태리 이거 누구야? 아, 언니. 언니라고? 응. 아 테리잖아. 테리. 테리지. 이걸 엄마가 응. 영상 만들었거든. 한번 볼래? 봐봐. 다시 못끼어야지 누구야? 어.. 테리 테리야? 어. 어때? 귀엽지? 어. 웃기지? 응. 한번 뒤에 틀어봐 다시 들어봐응 어. <웃음> 봐봐 <그래야>. <웃음> <웃음> 똑같이 따라 한번 해볼래? 응. 봐봐 이거죠 해봐